H 플러스 에잖아요 응. 그러니까, 음, 불에, 어, 오리이 산으로 작용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음, OH를 갖는 게 무조건 연기성은 아니잖아요. 어. 응. 그리고, 이전 정보는 다해 배열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음, 맞죠? 이는, 음. 응. 그러면 가가 뭐고, 가는 뭐고, 나는 뭐고, 다는 뭐야? 다가 그렇지 생물인한테 <웃음> 미안하다 <웃음> 4번 그리고 4번은 질수환자의 비문면싸이 이쪽 그렇지 아, 네, 네. 그리고 가만 나랑 결합해여이동선산을 방학골격을 형성한다 이랬는데 가랑 나는 그러니까 가는 인산이고 나는 당이잖아요 근데 방학골격이고 어. 연기가 수술결합해가지고 안에 내걸 어, 하는거고 어. 그 다음에 나랑 나는 수술결합이란 얘는 아니고 어... 박끼리 박끼리 숨을 결합해 가지고 그렇지. 다른 분자끼리 얘기하는 거지. 이거 뭔가 틀릴 수가 없어. 뭔가 말 전에 <웃음> 얘기하고 쓰이네. 네, 네가 튀어 떨어지는 것은 응, 응. 인산 때문이라 했는데 맞죠? 응. 아까 이부분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보면은 어. 맞죠, 얘도. 아데닌, 걔는 신인 두 개고 사이트 신이랑 구한이는 세기니까.